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못했던 정보막 교재 77페이지 정보망을 마치면 6장으로 가서 6장의 손해배상까지 오늘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웃음> 먼저 정보망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민줄체역 개업공유사 상호간에, 누구 상호간에? 그렇습니다.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말하면 인터넷 사이트인데 회원들이 다중개업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개공으로만 따라서 일반인 의뢰인 이거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의뢰인과 의뢰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개공과개공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무조건 공동종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칠판 보세요. 어, 그렇다면 어, 여기 정보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있어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그래요근데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여야 돼요그 정보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가 국토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개공입니다 개공 개공이 그러면 의뢰인한테 받은 정보 중개 의뢰인한테 받은 정보를 여기 공개하면 다른 개공이 이용해서 공동중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개공이 되려면 누구로부터? 등록관청 있죠? 등록관청으로부터 뭘 받죠? 등록을 받습니다 개공이 되려면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받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죠. 오늘은 이 지정에 대해서 주로 배우고요. 지정요건, 지정절차 이런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망을 이용하는 중개업자 이용하는 중개업자는 이용에 관한 의무가 있고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운영에 관한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데 먼저 어, 네모 2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그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자죠. 자, 가로 1번 지정요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밑줄 쳐요.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만 법인인 개공은 지정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인인 개공은 6가지 겸업제한이 있죠. 그 겸업제한 때문에 안 됩니다. 인터넷 사업이. 자, 그러면 1, 2, 3번을 묶어요. 거래는보 사업자가 되려면 동그라미 1번, 먼저 회원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끝에다가 회원이라고 써요, 회원.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서 직원이라고 써요, 직원. 동그라미 1번, 회원은 누구로 확보하냐면 개업공인교서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보망이 가입비용 신청을 한개공의수가 500명 이상이고 자개공이에요 그냥 공인인교사예요 그냥 공인인교사라고 그면 안됩니다 개공의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 이상입니다 5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5 2 3 이렇게 나가죠 자 개공을 확보하고 2번 공인인교사 1인 이상 확보합니다 이때 기업공인인교사예요 그냥 공인인교사예요 얘는 그냥 공인인교사죠. 공인인교사 공립의사 1인의 상, 3번 정보처리교사 1인의 상. 그러니까 얘네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동산을 다루니까 부동산 전문가, 정보를 다루니까 정보 전문가 이렇게 확보하면 돼요. 그래서 5231 이렇게 외우면 돼요. 따라해요. 5231. <웃음> 그리고 4번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몇줄 컴퓨터 설비. 자, 이게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 지정신청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체금됐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첫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역업자, 건설업자, 중개업자 이쪽이 아니고 부가통신사업자여야 지정을 받습니다. 인터넷 사업자. 그들이 먼저 회원으로는 개공을 확보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2개 이상의 시도별로 30 이상이니까 서울에서 480명, 경기도가 30명 서울이 480, 경기도가 30명 합의 510명. 그러면 지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500명 넘었잖아요. 500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 이상. 그리고 공인인구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이렇게 직원도 확보하고요. 그리고 설비 확보하고. 어, 지정신청서에 들어갈 서류가 있어요. 먼저 지정신청서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걔네가 직접 확인하거든요. 법인 등기부를. 그러니까 이때 법인은 법인인 중개업자가 아니고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 자, 두 번째 어, 부가통신사업자의 직원이, 영업직원이 007 가방을 들고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죠. 방문하면서 자기네 사이트 가입 신청서를 받아요. 가입 신청서를 받고 중개사무소 벽에 걸려있는 등록증에 사본을 한 장씩 받죠 그게 500세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서 500세트 이상 회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인인교사 자격증 사본 우리 중개사법 전체적으로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죠 공인인교사가 등록을 신청할 때 그리고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리고 소속 공인인교사의 고용 신고할 때 전부 다 자격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자격증 사본을 유일하게 내죠. 왜냐? 장관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자격 확인하는 게 웃기잖아요. 이게 장관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기사 자격증 사본 한장 이상, 설비 증명서류, 그리고 부가통일사업자여야 되니까 부가통일사업자 신고서 제출 증명서류를 내면 돼요. 여기까지. 그게 이제 여러 번 교재 바로 밑에 박스 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회원이 몇명 필요하다고요? 500명 이상. 그러면 가입 신청서가 500장 이상.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죠? 500장 이상의 500장 이상의 등록증 사본, 등록증 사본. 그리고 공인교사 자격증 사본 들어가야죠. 자격증 사본은 몇장 이상? 한장 이상, 한장 이상, 한부 이상. 자, 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회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이죠. 이 둘은 직원. 그럼 이 사람의 자격증 원본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겠죠, 집에, 집에, 장롱에, 거실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건을 구비하죠. 누가? 부가통의 사업자가. 요건을 구비하여 이게 이제 요건의 5, 2, 3,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별로 각각 30 이상. 그래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에 수수료 낼 필요는 없어요. 행정수수료 없습니다. 여기는. 지정신청을 하면 지정서로 교부하는 데이지 지정서 교부는 30일 내에 하게 됩니다. 며칠 내에? 30일 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30일 내에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회원 확보할 때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그러니까 이용약관이라는 걸 읽어보고 동의함, 읽어보고 동의함 하잖아요. 그 읽어보는 내용이 바로 이거 이용약관. 이걸 제정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거를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그리고 설치,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 앞에서 뒤로 갈수록 기간이 길어지죠. 30일 3개월 1년 시작 30일 3개월 1년 이렇게 길어지고요. 3, 3, 1두 번째는 운영 규정이 지정받고 나서의 문제지 운영 규정이 앞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을 신청할 때 운영 규정을 첨부한다. 그럼 틀려요. 운영 규정은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 3개월과 1년이 전부 다 지정받은 날로부터예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러지 여기서부터 1년 이내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1년 이내에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정보망의 이용 과정을 보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용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용인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A가, 자, 용인에 있는 중개업자 가백에 집을 팔아달라, 새로 놔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어, 그런데, 팔아달라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이 아주 좋은 물건이면 자기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종교해서 단독 종교하겠죠. 근데 물건이 그저 그런가 봐. 그래서 정보를 여기다 공개를 해놓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포시에 있는 비의뢰인이 용인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용인 쪽에 가서 집을 구하겠지만 김포시 중개업자에게 집을 구해달라 합니다. 그러면 김포시 중개업자가 자기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죠.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면 공동중개를 하겠죠. 그 매수자 발생 통보, 매수자 발생 통보에서 둘이 공동 중개한다. 옛날에는 김포에 살던 사람이 용인으로 이사를 가려면 용인 쪽에 가는데 지금은 김포시 중개업자에게 구해달라고 해도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중개업자가 공동 중개를 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게 이제 정보망의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거래가 됐으면 여기 올라와 있는 정보는 죽은 정보죠. 팔렸으니까. 그래서 거래 사실을 통보해서 정보를 삭제하는 그런 과정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용 제이 과정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정보망을 이용하는 중개업자. 정보망을 이용하는 중개업자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의레인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할 때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물건을 여기 공개했는데 그 물건이 팔렸다. 그러면 거래 사실을 통제해 줘야 돼요. 거래가 됐다고 라통지해서 정보를 삭제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통지해서 정보를 삭제해 줘야 된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돼요. 누구한테 받은 것만? 개공한테 받은 것만. 그리고 두 번째. 개공한테 받은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의뢰인이 여러 종교업자에게 의뢰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근데 그 개공들이 정보를 여기다 공개할 때 정보가 다 다르게 공개되도록 하면 안 돼요.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면 안 돼요. 의뢰인이 여러 개공에게 의뢰했을 때, 여러 개공이 여기다가 정보를 공개할 때, 개공마다 정보가 다 달라, 면적이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차별적 공개금지, 만약에 중개업자가 이것을 위반했다, 그러면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했다, 그러면 지정취소에 1년에 1천 이렇게 됩니다. 주치 플러스 1년에 1차이렇게요 부분을 확인해 보죠. 자, 여러분 교재 78페이지 맨 밑에. 자, 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 관련 의무 위반 시.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지정 취소 동그라미, 1년에 1천의 동그라미. <웃음> 자 내용이 어떤 건지 보죠 1번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한정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 보셔요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자기가 조사한 정보를 여기다 공개하면 안 돼요 중개업자 개공한테 받은 정보만 공개를 해야 돼요 2번 의뢰받은 내용과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3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도록 공개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차별적 공개 금지. 정보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가로 2번. 개업 공익의사 이용 관련 의무. 자 위반 시에는 뭘 받아? 업무 정지. 업무 정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에 중계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밑줄 거짓 공개 하면 안 되고 2번. 거래가 완성이 되면 지체 없이 거래중고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설명 다 됐죠 자 주목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할 때 지킬 의무 정보망을 운영할 때 부정공개하면 안 된다 일반인한테 받은 정보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하면 안 된다 하면 g 치 플러스 1년이고 정보망을 이용하는 중개업자는 거짓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가 되면 거래사실을 통지해서 정보를 삭제해 줘라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이게 이제 운영과 유형에 관한 거예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잠깐 주목하시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누구로부터 지정받았죠? 국토부 장관.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법을 위반해요. 법을 위반하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정취소는 있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가 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 정지가 왜 없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업무 정지 때리면 중개업자들 업무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업무 정지 없고 지정 취소만 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요 청문을 거쳐서 해야 돼뭘 거쳐? 청문을 거쳐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정 취소는 재량 취소이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끝나죠. 자 책을 보겠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로 1번 국토부 장관의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밑줄 취소할 수 있다. 하해한다에 할수 있다. 요할수 있다. 첫 번째 부정 지정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2번 운영규정 관련 운영 규정은 인터넷 이용 약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운영 규정의 재정 승인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승인받지 않았거나 변경할 때 변경 승인받는 데 받지 않았거나 운영 규정에 위반해서 정보를 운영한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오른쪽 500에 동그라미 쳐요.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떨어집니다. 3번 부정 공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 이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끊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끊고,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1년에 1천회 동그라미, 주치 플러스 1년 그러죠. 4번, 1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5번, 사망회사,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이거 중개업자 아니에요. 지금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번 앞에다가 써요. 동그라미 5번 앞에다가 청문 X. 이때는 사망이나 해산으로 지정을 취소하기 때문에 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청문을 안 거치고 할수 있는 거지.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최근 봤으니까요.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하며 재량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 취소해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리고 청문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던 운영 규정의 재정 승인, 변경 승인, 위반 운영,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받아 공개했거나 거짓 공개했거나 차별적 공개했거나 1년 내에 설치 운영 안 했다. 이런 것은 다 청문을 거치는데 사망이나 해산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서 지정을 최소화할 때는 여기만 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청문을 거쳐야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벌은 없어요. 그냥 다 지정 취소만 생각하시면 돼. 다만 2번은 500만원 이하가 들어가 함께 떨어지고, 3번은 1년에 1천이 함께 떨어지고 그래요. 자, 지문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하더라. 자,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이에요. 지정받고 나서야. 지정받고 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할 때 공익률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자격증 원본이요 사본이요? 사본이죠 몇 장? 한장 등록증 사본은 500장 이상입니다 회원 거니까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회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이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서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야 할수 있다야. 할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종교대상물의 정보를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야 돼요. 할수 있다. X. 자 다음. 80페이지, 개공 등의 의무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에 80쪽부터 81쪽까지는 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처리하면 됩니다. 책으로 먼저 확인해 줄게요. 먼저 80페이지, 작은 네모 1번, 가로 1번, 품위, 유지 공정, 종계,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의사와소속공인의사에게 적용되는 의무다. 2번 밑줄 쳐요. 중개 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의무예요자 이제 칠판 보세요. 우리 중개사법 29조 1항을 보게 되면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호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거리는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적용 안 된다고요? 보조는 적용이 없죠. 따라서 보조는 품위 유지 그런 거 없어요. 우통 복고 일을 해도 되고 막말 쌍욕을 해도 돼. 그 다음에 가로 2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칠판 보시고요.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볼 게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 알으시면 돼. 관리자라고 하는 건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관리자라고 그러죠. 건물 관리인 공장 관리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량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얘기예요. 보통의 일반적인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신경을 쓸 의무가 있다.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중개사법에서 명문하고 화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개공의 의무로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해요.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 남의 차를 운전한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차를 운전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계를 할 때는 자기 걸 팔아요. 남의 걸 소개해요. 남의 걸 충분히 알아보고 소개해라. 그 얘기예요. 남의 거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소개해라. 그런 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고 그러고 개공과 소공에게 적용되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중개사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법에는 없는데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판례가 인정한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모 2번에 비밀존수 의무가 있죠 자 칠판 보시고요 관련 규정 29조 제2항에 가게 되면 개업 공인중사 등은 그랬잖아요 이렇게 개업 공인중사 등 자가 붙으면 종업 종사자 전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종업 종사자 전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비밀 누설하지 말라. 다만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중개업자 다시 말해서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이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말하자면 폐업 신고 후에도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지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기 들어갑니까 지금? 여러분은 개공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밀 준수 의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학원 다닐 때 다른 수강생의 비밀을 누설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학원에서 쫓겨나고 그러겠지만 자 위반하면 몇 년에 몇 차? 1년에 1천이고 형사처벌 받죠? 형사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요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81쪽에 있습니다. 81쪽에 4번. 비밀를운사람은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이고 반의사 불벌죄니까 일단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때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 처벌 못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가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 그때는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 왼쪽으로 다시 와요. 왼쪽으로 다시 오면 가로 3번 예외가 있네요. 이 법에 의한 예외 확인 설명 사항에 확인 설명 사항은 예외죠. 여기 보세요.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물건에 근저당이설정되어 있다. 가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 비밀로 감춰요. 사실로 설명해요. 사실로 설명해야지 비밀로 감추면 안 되겠죠. 뭐그 정도면 돼요. 거의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 10년에 한번나와 10년에 한 번. 다만 여러분 81쪽에 반의사불벌죄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반의사 불벌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중기업자가 금품을 초과수수했다. 법정보수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 그런데 돈을 준 사람이 이 중기업자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라 하면 처벌 못해요? 그래도 처벌해요? 그래도 처벌하죠. 여기만 그래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그러면 처벌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게 되면 자기 비밀을 재판정에서한번더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하기 싫은 거죠.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달라.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 비밀 때문에. 시험에서는 비중이 매우 약하니까 몇 년에 몇 천짜리다? 1년에 1천짜리다. 와, 반은사 불벌죄 그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입을 꿰매버렸죠. 그래서, 몇 년에 몇 천이야? 1년에 1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 네모 2번, 개공등의 금쟁이가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강의의 중요 내용입니다. 주목하시고요. 우리 중개사법 33조에 가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쭉 있어 그런데 그것이 33조 제1항에 9개가 있고 33조 제2항에 5개가 있어 총 14개가 있어요 14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제 비중은 거의 두 문제에 육박합니다 이 파트 자체가 칠판 보셔요 33조 제1항에 가면 개공 등 중격 종사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거 아홉 개가 있어요. 아홉 개. 아홉 개가 첫 번째 네 개가 있는데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무등록업자와 협조, 거짓던 언행 아, 금품초과소수, 거짓던 언행 해서 매무수거 네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청약통장, 증서, 증서의 중개 증서의 매매업,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행위, 얘네들은 3년에3천 그리고 시세조정, 독과점, 시세조정, 단체를 구성해서 지역을 독점하는 거죠. 시독 또는 시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3년에3천 그래서 총 9개가 있습니다. 이 9가지 금지행위는 중겹종사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에게 다 만약에 이 아홉 가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개공은요 아홉 가지 다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개공이 아홉 가지에 걸리면 다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업무 정지 받거나 둘중 하나 소속 공인인계사가 아홉 가지 금지행에 걸리면 자격 정지 받을 수 있고 중교보조원이 걸리면 형사처벌만 받아요. 다시 한번 개공이 개공이 여기에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년에 1차 그 다음 개공이 여기에 걸리면 요만큼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3년에 3차 소속 공인계사가 여기에 걸리면 자격이 정리될 수 있고 1년에 1차 소속 공인인 교사가 정직투시독, 정직투시독 여기 걸리면 자격정지의 3년에 3천, 중개보조원은 여기 걸리면 1년에 1천, 중개보조원이 여기에 걸리면 3년에 3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소공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행정형벌, 보조원은 형벌만 33조 제2항에 가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업무 방해행위 다섯 개가 있어요. 특정 개공에게 의뢰하지 말자, 특정 개공에게만 의뢰하자,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말자. 정당한 광고는 방해하자, 부당한 광고는 유도하자, 강요하자. 그래서 특특특 정보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다 3년에 3천이에요. 누구든지 3년에 3천.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담합을 통해 중개업자의 업무 방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다섯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 옛날부터 있었던 금쟁이가 요거 일곱 개고요. 나중에 들어온 그러니까 3년 전, 2년 전부터 들어온 게 요렇게 요렇게 요 부분 근데 요 지금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묶어요 묶으면 여기가 부동산 거래절서 교란행위가 됩니다 더 줄여서 거래절서 교란행위라고 해요 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더 줄여서 그냥 교란행위 해도 돼 가장 많이 부르는 건 거래절서 교란행위 요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쪽에 걸렸어요. 이쪽에 걸린 사람은 꼰질 내면 포상금 없어요. 근데 이쪽에 걸리면 이 사람들은 신고하면 포상금 나옵니다. 여기는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오고 여기는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 그림은 이따가도 한번더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쪽에 9개, 이쪽에 5개의 내용을 숙지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공 등의 금쟁이니까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개공 등의 금쟁이잖아요 여러분 교재로는 81쪽 밑으로 쭉 내려가면 파란색 2번 개업공인구사 등의 금지행이 가로열고 9가지라고 써요. 81쪽 밑으로 내려가 파란색 2번 개업공인구사 등의 금지행이 9가지가 있다고 해요. 9 아홉 가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 보셔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따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아홉 가지.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게 이것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뭘 배웠죠? 자격증은 빌려주면 돼요안 돼요? 자격증 대여하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등록증을 대여하지 마라? 이중 등록을 하지 마라? 이중 소속을 하지 마라? 사무소를 두개 이상 두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따로 아홉 개를 또 정해놨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자격증은 대여하지 말라? 등록증도 대여하지 말라? 이중 소속을 하지 말라? 이중 등록하지 말라, 두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지 말라, 이렇게 비밀도 누설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웃음> 그거 말고 아홉 개를 따로 정해놨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아홉 가지 다시 한번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아홉 가지 첫 번째 가로 1번 가로 1번 법정 중계대상물의 매매업이라고 되어 있죠 주목하시고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거 법정 중계대상물의 매매업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관련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개공 등은 그러니까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으로 정한 중계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중계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이건 중개사무소죠.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말에 자기 자본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을 찾아가요. 그래서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한 중개 대상물이 몇 가지죠? 다섯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토지, 건축물, 임무,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다섯 가지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하는 거예요. 땅이나 건물이나 임목이나 이런 걸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한다면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떤 게 있냐면 약 8년 동안, 몇년 동안? 8년 동안 12번 부동산을 사, 12번에 걸쳐 부동산을 샀다가 비교적 단기간만 보유하고 다섯 번에 걸쳐 팔았어요. 열두 번을 사고 다섯 번을 팔았어요. 이거를 매매를 업으로 했다 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에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 어떤가요? 자, 자동차 매매업, 중고기계 매매업, 건축자재 매매업, 양곡매매업 쌀가게 의류매매업 그런 것들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매매를 업으로 했으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고 임대를 업으로 했죠 그러면 금쟁이 아니에요? 금쟁이 아니죠 따라서 건물을 여러 채를 가지고 부동산 임대 사업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할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할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근데 법인은 할수 없죠. 왜 그럴까요? 법인은 금지행위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여섯 가지 겸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한번 더. 부동산 임대업, 중개대상물 임대업은 금지행위는 아니다. 임대사업은 금지행위는 아니다. 금쟁이 아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할수 있죠 금쟁이 아니니까 법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은 할수 없죠 왜 없어요 겸업을 벗어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 더 분양대행업 들어봤죠 분양대행업은 건설업자를 대신해서 팔아주는 거잖아요 이거 금쟁이 아니에요 금쟁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개인인 개공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법인인 개공 할수있어 없어? 있죠 여섯 가지 겸업의 분양 대행이 있잖아요 그러할수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건축 자재의 매매업 자동차 매매업 금쟁이도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매매가 아닌 거 중개 대상물의 임대업 분양 대행업은 금쟁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해야 돼 그러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기 집 팔고 이사 갈라고 그래 기존의 집을 팔고 이사 갈 집을 사고 이런 건 업으로 하는 거예요 업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갈 집 사는 거, 집을 샀어. 그럼 기존의 집을 팔죠. 이런 것들은 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잖아요. 실수요자로서 투기 목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일회성 매매라고 그러죠. 일회성 매매는 금쟁이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아닌 자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기 집 이사가야 되겠어. 그면 자기 손님이 아닌 사람한테 팔고 자기 손님이 아닌 사람 걸 사고 이래서 이사가는 거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이사가려고 자기 손님에게 집을 팔거나 자기 손님의 집을 사거나 이건 안 돼요. 하더라도 중개 의뢰인이 아닌 자와 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아닌 자와 이런 건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중개대상물 매매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금쟁이로 가도록 하죠. 8 2쪽에두 번째 금쟁이. 여기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요. 어,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사무소 차려서 돈이, 뭐 자본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거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부동산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눈치 끝 하시면 돼 눈치껏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볼 때까지만 그래요 시험 볼 때까지만 시험 끝나고는 이제 알아서 해야, 해야 되는 거지 가로 2번 무등록업자와 협조형이 주목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금지행위는 무등록업자와 협조하는 그 이게 금지행위에요 이게. 무등록업자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 무등록 업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등록 업자로부터 협조를 받은 중개자 쪽을 말하는 거지. 금쟁이가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개공 등은 무등록 업자의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자, 여기 무등록 업자가 있어요. 이 무등록업자는 누구냐면 미용실 원장이에요. 자, 미용실 원장이 미용실 운영하면 뭐 여성들 파마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파마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미용실 원장이 손님들에게 부동산 얘기하다가 뭐 집을 팔아야 되겠는데, 집을 구해야 되겠는데, 전세 내야 되겠는데, 전세집을 구해야 되겠는데 이런 손님들의 희망사항을 듣고 전화번호 따가지고 소개를 한 번씩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개 보수도 받고 그랬던 거지 몰래 몰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업은 미용실 원장인데 몰래 몰래 무등록 중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이 천안이야 천안 천안에 있는 땅 팔아달라 부탁을 하면 미용실 원장이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개공갑 갑은 개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소개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이렇게 무등록업자의 소개로 천안에 있는 땅 팔아달라 이렇게 의뢰를 받잖아요.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이 의뢰받은 행위가 곧 금쟁이에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의뢰만 받으면 즉각 금쟁입니다. 바로. 이게 금쟁이에요. 이 화살표가. 다시 한번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 그의 그 소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중계를 의뢰받으면 이 의뢰받은 행위가 금쟁이라고요. 무등록업자랑 친하게 지내지 말란 얘기예요. 다음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인 걸 알면서 모르면서 무등록업자인 걸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그러면 뒤집어서 무등록업자인 걸 모르고 무등록 업자인 걸 모르고서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의뢰를 받았지 그러면 금지행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무등록 업자인 걸 알았어야죠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 만나야 문제가 되지 몰랐다면 괜찮다 그 말입니다 몰랐어 괜찮죠 다음 이세 사람 중에 금지행에 해당되는 건 누구예요? 세 사람 중에 금지행에 해당되는 사람 이 갑개공입니다 이 사람이 금지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금지행에 해당한다 그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 이 무등록업자는 33조 1항의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종교사법 48조에 따라 별도 처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금지행에 해당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금지행에 해당자고 이 사람은 별도로 3년에 3천으로 처벌받아야 다음 처음에 이천원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등록업자에게 중계를 의뢰했을 때그 의뢰한 사람, 갑을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먹은 사람을 처벌할 게 아니라 무허가 음식점 사장을 처벌해야죠. 결국 정리하면 무등록업자에게 중계를 의뢰한 자는 처벌할 수 없고 무등록업자는 무등록업자는 이웃만으로 3년에 3천으로 처벌하고 무등록업자의 소개로 의뢰받은 갑, 개공이 금쟁행이 사람이 금쟁인데이 사람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금쟁행이 9개 중에, 앞에 거 4개, 앞에 거 4개는 다 1년에 1천이에요. 이 사람도 1년에 1천이죠. 자, 들어갑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중계를 의뢰한 자, 누구죠? 세 사람 중에? A죠, A. A를 처벌할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두 번째, 무등록업자임을 모르고 소개받은 경우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인 걸 몰라요. 그냥 미용실 원장인 것만 한 거야. 어, 미용실 원장이 사람 소개시켜주네. 감사하지. 나중에 이 사람 땅 팔게 되면 중개 보수 받으면 얼마 정도 인사치레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없죠. 근데이 사람이 몰래 몰래 중개업한다는 걸 알면서 이 사람한테 소개받으면 그때는 금쟁이다그 다음 무등록업자 그 사람은 몇 년에 몇 천? 3년에 3천원 처벌되고 이 사람은 금쟁이로서 1년에 1천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하나 더 있잖아요. 무등록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것도 금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이 무등록업자도 뭐하는 사람이에요? 무등록업자도 중개를 하잖아요. 무등록 상태에서. 그래서 미용실 손님 C와 미용실 손님 D 간에 이렇게 전세계약을 중개했다면 무등록업자는 계약서 쓸 공간이 없잖아. 계약서를 쓰는 사무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중개업자가백에 너의 사무소를 쓰자. 해서 무등록업자가 여기 와서 중개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계약서 말미에 갑의 인적상을 쓸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 그게 무등록업자에게 자기의 무엇을 명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용케 한 거죠. 이렇게 무등록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한다면 금쟁이라고요. 두 번째. 내용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쪽은 요 시험에 낼때 이걸 그대로 내요. 그대로. 변형을 가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죠. 개공 등이, 개공이, 소공이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계를 의뢰받는 행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개공이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예를 이용케 하는 행위 이쪽을 낼 수도 있고, 이쪽을 낼 수도 있고 선택적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네요, 있는 그대로 책에 있는 그대로 변역을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금증회까지 받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